안녕하십니까? 슈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우리 여기 편집 빈냐킹스리퍼 스튜디오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인가? 일주일 좀 넘지? 일주일 좀 넘게 투 화요일에 떠났으니까 화요일 아침에 떠났어요까 8일. 8일, 8일 정도 우리 그 <웃음> 드디어 복귀된 청평 땅이 우리 거 됐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웃음> 아주 그러면서 어, 일주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어, 여러 여러 사람들이 내려와서 봉사도 좀 하고 청소했는데 네. 거기에 <웃음> 한번 미디어보자 거기에서 어 여러 가지 인프라 보에서 다 갇혀 있으니까 만약에 <웃음> 만약에 지금 담겨 있는 인프라까지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나이제 만약 에 거기 인프라까지 다 가야 됐으면, 한 1, 2년 정도 이제 걸리는데, 그 산이 잘안 보이네, 근데 하여튼, 산이 잘안 보이지만, 그 꼭대기 는 산은 한 2,403피트 넘니까, 으 청평보다 더, 한국 청평보다 더 높은 산이야 사실. 여기 한반 정도 올라왔고 <웃음> 그 산길 안 보여 안, 안 나왔나 아, 업로드 안 했구만 아이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힘이 완전 싹 빠져있네 힘 하나 없어 <웃음> 하여튼 그렇게 계속 보여줘요 계속 내리지 마어 <웃음> 뭐야 다시 보여주라고 그 k a y 바로 저 뒤에 오른팔 뒤에 그조그 k 한그 Okay. Okay. Okay. o k 부분들이 있지애그거 y Okay. Okay. o 호 a 를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만들고 그다음에 호수가 여기 있으면은 여 위에 위에쯤 되면은 이제 그이 거기는 있 나무들 다자를 거예요 다자르고 호수가 거기 크게 뭐 크게는 아니지만 3 0피트부터5 0피트니까어 어느 정도 크죠 근데 거기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그 그 위에다가 수련원. 세우고 수련 위에는 이제 사과나무 배나무 뭐 여러가지 과일과 농사 내용도 하고 거기는 반에 어, 지금은 그 반에서 우리 여러가지 뭐 트랙터 포클인 내용들 그다 담겨 있으니까어 하여튼 길이 일단 닦아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산이 깎아져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고 <웃음> 벌써 어, 저 위에는 <웃음> 수도, 수도는, 아니지, 수도는 아니지만 저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웃음> 어, 물이 있으니까 엄마 한마리 해봐. 아주 깨끗하다고 들었습니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부분 말고도 아빠 미디어만 올려 네. 뒤쪽으로도 길이 잘 닦여있어가지고 어, 뒤쪽으로도 아주 넓은 데가 잘 길이 닦여있고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 길이 잘 닦여있으니까 그쪽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청평 어, 복귀된 청평 시작을 하시면서 음,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보시고서는 이쪽의 지형이 어, 이름도 그 t o n e Church Road라고 해가지고 어, 가시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어, 이제 이장님이 자신이 어, 자신과 좀이 어, 지금 성전교회가 이삭과 같은 입장에 있는데 어, 우리가 어, 주님이 가신 가시발길을 어, 걷는 입장에서 이곳을 장성기에 잘 제, 개척해야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걸더 얘기할까요? 네, 또그 지금 저기 그 안개가 쫙 껴있어가지고 어잘 보이지 않는데 저 뒤쪽으로 이제 그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평에도 이렇게 가면 아침에 새벽에내 이렇게 쫙 안개가 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고도가 높아 가지고 쫙 안개가 끼어져 있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길이 옛날에는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 숲으로 좀 많이 덮어져 가지고 어, 시계루군 하고 그제이 어, 성전교회 재직 회장님이 어, 그 길을 한세번 정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진짜 지도하고 또 자기가 지도로 이렇게 그림을 표식을 하면서 올라가셔가지고 어, 지금 그 식구님들이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음, 그거, 네. 그거 올라가는 길이 하, 어렵더라고. 네. 어우 우리, 우리 쪽은 너무나 가파르니까. <웃음> 어르신들이 뭐로로 올라, 올라갈 거야. 우리가 거기서 계단 세워야 될 네. 거. 야 너무나 그러니까 그코불스 라이너 자동차로 올라가 했는데 그한 60%만 올라가고 한 30% 아니 70% 올라가고 한 30% 이제 손발 타고 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근데 너무 가프니까 손도 써야 돼. Yeah. 그래도 우리 제이하고 시계를 꾸니. 저 위에까지 갔으니까 그거 큰 승리였지. 큰 승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웃음> 거기에서 길과 거기에서 기도원 기도할 수 있는 <웃음>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 걸릴 거지. 딱 건너 건너편 에 건너 산 다른 쪽에. 그 다른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도 허가를 맡아야 될것 같아. 거기에서 훨씬 더 집차 타고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대. 네, 경사가덜 가파른 모양이죠? 우리 쪽은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가파르니까 사실 훨씬 더 멋있지. 네. <웃음> 훨씬 멋있죠 훨씬 더어그 어, 강한 산차는 보이지. 근데 이제 뒤에서 좀 발전하고 계단들도 지금 하면 한, 그거는 한몇 개월 걸릴 거야. 근 지금은 일단 이런 길들이 닦아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호수도 한번 보자. 시계로군이 그거 어, 수영하는 거. <웃음> 호수도 있고 일단 호수. 나나나나 거기 아니야. 시계로군 그렇지. 그렇지. 다음. 어, 그래. <웃음> 호수도 있고. 그 그래, 다음. 다음. t h e 호수가 있고. 이제 그, 제리아우 시루가 거기서 좀 청소했지. 거기 수영할 수 있는 그런 호수 아니네요. 거머리. 그 거머리도 거물이. 있고. 계속하면 다음. 다음. 그래서 거머리가 물어 그렇게 그니까 수영은 낚시 터지 꼭수영할수 있는데 아니야. <웃음> 근데 일단 청소할 때 이게 작은 보트 쓰고 청소하는 거 훨씬 더 편한 편한 것 같아.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가봐. 넌, 넌, 넌, 오케이, 다음, 넌, 넌, 넌, 다시 다음, 다음. 오케이, okay. <웃음> 그래서 거기서 호수 이래 조금이라도 볼수 있는 거죠. 거기 그 나이튼 그 호수는 한 30비트 정도 크니까 그거보다 한두배더큰 호수. 어, 저 밑에, 저 밑에 사진 좀 보여줘. 저저 저 밑에서 이 호수보다 한두배큰 호수. 보여줄 겁니다. 아니야, 다시 다시 아빠 말씀하는 거로 돌아와. Not that one, that's not the right one. 벌써 했던 거 있잖아, 벌써 했던 거. 처음 했던 거 있잖아, 처음 했던 거. 오케이. 여 okay. <웃음> <요> 밑에, 여 <웃음> 밑에 한그 호수보다 단두배더큰 호수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또 내려가야 돼. 이거 이거 지금 어제 밤에 도잤는데 여기 좀일 보고 또다라신 예배들이 그 일요일 예배 그들이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또 내려가야 돼. 이 힘이 완전히 빠이네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 결정해야 그 되니까. 그니까 그 공사팀들도 다음 주부터 들어오니까 호수하고 저 밑에 약수 약수가고 있는 데저 밑에 있는 약수고 있는 데고 거기도 발전해야 되고 <웃음> 그다음에 나무를 많이 깎아야 되고 독초도 막 없어야 되고 하여튼 일이 엄청 많아요 많, 많아 많아 <웃음>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어 우리보다 한국 청평과 타락 사탄주의로 갔으니까 그보다 더큰더 더 넓은 더 아름다운 산을 주시고 또그 주변이 그렇게 아름다워. 한번 그 바이크 타는 거 보여줘 봐. <웃음> 이 주변 지역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청평군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호수들과 산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웃음> 이 지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그니까, 이 지역에, 만약에 그 우리 청평당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거기에서 기도원을 만들면은, 아, 그 산들 좀 얼마 안 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원을 만들면은, 야 거기에서 그냥 이전 지역에 호수들이 엄청 많아요. 호수들 다 바라보시는 것이 놀라워 그 놀라워 그 아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그니까 호수들도 엄청 많고 산들도 완전히 그렇게 무슨 산들도 그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이 지역이 정말로 복된 땅이네. 우리 김은사님도 여기 와서 <웃음>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자가 깜짝 놀랐다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냥 이 같은 지역에서, <웃음> 어, 우리 그, 어, 아빠 이제 집어넣어봐. 계속 어, 바이크 타는 거 하고, 오케이. <웃음> 그까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벌써 보고했으니까 나 지금 힘이 없어, <웃음> 힘이 없어, 무슨 독감 걸렸던 것 같아. <웃음> 힘이 완전 빠져있네 지금. 네. 또 아침부터 그또그 그 해야 됐으니까 음. 힘이 하나도 없나 하여튼 <웃음> 하여튼 그물좀좀좀더 가져와주세요. 네. 하여튼 <웃음> 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음. 그, <웃음> 아, 그 여수바다처럼 생겼던 거좀 보여줘봐. 여수바다. 여기 한번 켜봐. 볼륨까지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켜봐. 아빠 빼고. 여수산처럼 딱 나오지 이렇게 엄마 얼굴이 나왔네 <웃음> <웃음> 화장하는 때 모습이 나왔어 <웃음> <웃음>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땅 거기 와서, 거기 와서 여러 부분들 발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공사팀들 들어오고 또 여기 다시 일주일 거의 또 지내면서 또 여기 와서 행사 또 있고 또 다시 내려가고 또 행사 있고 또 다시 날라서 가고 또저 아유 세상에 이거는 장난 이네 이거 다시 장생기 되니까 이렇게 발전이 많아요. 하고 개적해야 될그 내용이 이렇게 많아. <웃음> <웃음> 그러니그러니그러니 이런 이런 그청평땅이 복귀된 청평당 다시 나와서 우리 김원생님을김 회장이 와서 또 우리 그짐 스티븐 짐 스티븐 장로와 하루 어, 히로미산 히로미산과 폴 아디스와 지수호상과 와서 <웃음> 도와주면서 발전,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좀 정리하는 것. <웃음>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고 어저 주변 청소 좀 하면서 <웃음> 어 뭐야 주변에 있는 <웃음> 저변에 발전이 어그 뭐야 많이 인프라 이 전주인들이 집어넣고 했지만 그래도 이 자연에 이 독초가 <웃음> 독초랑 전쟁이 항상 여기 천의궁도 마찬가지고 천문인 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땅들에 이 독초랑 싸워야 돼 계속 매년마다 계속 싸워야 돼그러면이 독초 없애는 거그 독초 만져가지고 아빠는 <웃음> 어 완전히 그냥 <웃음> 손발에 완전히 그냥 껴, 껴가지고 그냥 엄청 가리고 물집이 생겨 진물이막 흘러나오고 막 온몸이 그러니까 약을 지금 먹고 있어 지금 <웃음> 약을 먹고 빨리가 죽여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웃음> 아, 아빠는, 아빠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좀 소감 좀 해봐 네 식구들이 그 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짐 스티븐슨 가정이랑 그폴 어, 아디스 가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진도 보이는데요, 그림도 보이는데 이 가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시고 그러셨는데 어, 저희 오기 전날 전 전날이었죠. 그 여기 이 땅을 계속 관리해 주셨던 그 흑인 분이 있으셨는데 그 흑인 분이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땅을 살려고 할 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예, 브라기라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중간에 계시죠 지금 보이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저희한테 이 땅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너희들 굉장히 보수고. 어, 나도 총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제 테네스에서 이 흑인 보수를, 어, 만나서 저희도 되게 기뻤는데, 이분을 그, 어, 저희가 오기 전 전날, 이제 그 초대를 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어, 뭐, 같이 옥수수도 구워 먹고, 어, 스테이크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어, 이대왕님도 또 많이 투입도 하시고, 또 아버님의 역사랑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어, 펜실베니아에서 우리 교회가 싸워 왔고 그리고 지금 어, 테네스에도 어떻게 들어올 거고 이제 이런 테네스가한 어, 펜실베니아보다 한 2년 정도 더 정치적으로 더 순수하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이 대학님 하셨었는데 그 커먼콜이라고 그 학교에 그 들어오는 그 좌파 사상 이제 그 그것이 한 펜스벤에 한2년 정도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critical race theory라고 그 CRT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어, 흑인하고 백인간의 인종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게 이제 학교에 지금 그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 테네스는 아직까지 그 어, common core 그러니까 그런 좀뭐 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 그거를 먼저 이렇게 조금 집어넣고 있는 중인 걸 보면서 펜스, 테네시가 훨씬 더 지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펜실베니아보다더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시면서 미국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또 그런 미국의 자파들을 어떻게 쌓아 나았는지 어,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정말 너무 감동 많이 받으시고 이 분이 어, 어떻게 하면 나 교회에, 너희 교회에 어, 멤버될수 있냐? 그날 이렇게 <웃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국진님도 어, 처음으로 그 트레이닝 파일럿, 파일럿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그 아주 성공적으로 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지님도 그날 밤 같이 그 바베큐 파티에 오셨는데 어, 여기에서 그, 그 저희가 처음으로 레스토랑 어, 레스토랑이 아니죠 그 어떤 그 식당인데 조그만 식당인데 그 어, 빌, 빌리 힐빌리 힐빌리 캐빈이라는 그런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그 레스토랑 주인이 어,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펜실베니아에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 나도 펜실베니아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혼스데일에서 왔다 이렇게 하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타미건 웨어하우스에 어, 자주 다니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아직도 그혼스데일에 산다고 다음 주에도 혼스데일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이렇게 다 알게 되고 어 되게 놀라운 차그 저기 테스에 가가지고 처음 만나신 분이 어그 펜실베이니아의 홈스테일에서 온 어, 분이셨다. 그도 것참 놀라웠어요. 사실은 홈스테일도 담 사격장 회원. 네, 그러니까 그도 것참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여기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또 굉장히 넓거든요. 번, 예. 유저이지만 번, 제일 <웃음> 네. 미국에서 가장 네 아주 큰 곳인데 거기에서 딱 만나신 분이 그랬다는 게아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하게 돼서 이제 어, 저희가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수들이 어, 그리고 그 흑인분이 아까 봤던 그분이 그날 밤에 이제 아 그래서 이대님이그아버님 후계자 상속자인거구나. 그때 그걸 아, 아셨어요. 아시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가 바이스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또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내가 이번을 언제 봤는데 어제 봤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 바이스 다큐멘터리에서 아마 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그래 맞다, 맞다고, 거기서 봤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날 밤 바베큐 파티 후에 다시 가서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떠나는 전날 밤에도 다시 오셔가지고, 자기가 달라스로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 내가 어, 정말 40, 40년, 40, 그분이 이제 한, 한, 한 40대 후반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어, 정말 인생을 나쁘게 살고, 내가 좀 이기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의 많은 친구들은 다 감옥도 가고 사실 죽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때까지 살려두셨는지 자기가 그거 항상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 어, 너희 이 그룹을 만난 다음에 이제 이당님하고 어, 저희 식구님들 이땅 사고 만난 다음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 어, 나 아직까지 살려 주셨나 보다고 나한테 새로운 어 사명을 주시려고 살려 주셨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왜그 그 리사 그 흑인 여성분 그 있으셨잖아요. 저희 교회 성전 교회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 어, 근데 그 바이스 TV에서 그분의 모습이 되게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흑인 여성처럼 어, 나도 어, 그렇게 어, 성전 교회를 위해서 예, 이야기 하고 싶다 대변인 역할처럼 이야기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 굉장히 그 존경스럽게 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어, 되게 저희들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또아 같이 일하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고 또그 어. 국지님께서 워낙 또 유명하신 총기회사 사장이시다 보니까, 어, 그, 어, 여러분들이 너무 그, <웃음> 아, 너무 신나하시고, 그, 사실은 그 총기세계에서는 그 연예인 같은, <웃음> 연예인 같은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만나서 너무 영광이라고 다들 가는 데마다 인사하고, 또 국지님께서 또 굉장히 그, 아, 친절하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또 아버님에 또 영, 아버님께 더 영광 드린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웃음> 예, 그랬습니다. 음. 어, 네, 그, 그, 지금 올렸는데 지금 길을 벌써 닦아져 있는 길을 어, 올려서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가봐. <웃음> 그러리서가봐 리프레시하고 올리면 오케이. 이거는 닦아 벌써 닦아져 있는 길. 쫙 올라가야 돼. 쫙 올라가면서 쫙 올라가면서 쫙 올라가면서 쫙 올라가면서 쫙 올라가면서 쫙 올라가면서 쫙봉그큰 쫙쫙쫙 산이 보여. 이제 아큰 산이 다 이제 제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라그 꼭대기는 이제 면서쫙 올라가면서 쫙올라가면이이 올라가면서 쫙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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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일이이 나무도 하나하나 다자르고다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아, 이거는 거의 (1년) (2년) 걸렸을까 여기까지 오는 거 처음 밑에거 처음 처음 여기 들어와서 처음 비디오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4세) (80) 만화 (4세) 봐 (8세) 봐, 세 (8세) 오케이 좀더 앞으로 좀더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 어 조금 더 오케이 스톱 이거첫 번째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여기 시냇물 있죠 좀더 오케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그래서 여기는 케오평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이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주차오른쪽에오차할수 있고 왼쪽에 신오물 옆에 <웃음> 거기 오케 오케 오케 오케 한케오0 오케 오케 오 이 시내물 따라서 그냥 그것도 다2 0 0 m 다 잘라줬어 <웃음> 그러니까 여 밑에서 이제 캠프장을 이제 쫙 설치하고 이제 사람들과 식구들과 여러 손님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캠핑할 수 있는 거야. 시내물 바로 옆에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우린 화장실 크게 좀 만들고 화장실과 샤워실 일단 빨리 만들어야 돼 거기 그 여기 지금 어, 보시는데 오른쪽하면서 거기에서 샤워실, 화장실, 물, 도 수도 등등 이런 내용이 하니까 그러니까 인스펙트가 나와야 돼 정부 사람이 나오고그뭐뭐뭐 허가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몇 개월도 걸릴 건데 <웃음> 근데 일단 일단 산도 다 깎아져 있고 나무들도 다 깎아져 있고 그러니깐 엄청난 복된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땅보다 훨씬 첫 번째 땅이 이렇게 갇혀지지 않았어 이거는 훨씬 더 크고 크고 넓고 음, 하고 여러 산들이 있으니까 여기 뷰들이 정말 놀라워 너무나 아름다운 뷰도 많아 곳곳마다 놀라운 그런 장면들 많아 <웃음> 이땅 근데 이제 정리가 이제 시작해 개짜고 정리가 지금은 물론 많이 깎아져 있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 이제 여기저기 정리하면서 이제 건물들려놓고 해야 되니까 어휴 엄청 그냥 미친듯이 우리 어, 이제 그 발전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쭉 한번 비디오 펴봐 아빠 빼고 어, 엄마 엄마 좀좀더 소망 소망 해줘. 네, 설명드려... 개인적으로는 어, 여러 가지 그 그 조그만 시냇물인데 물이 굉장히 맑고요. 그물 안에 어, 송사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거머리가 있다고 하는 그 호수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꽤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보트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도 어, 아버님 좋아하시던 숭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꽤큰 거는 제 거의 팔길이 만한 네. 어 만한 것도 들어가 있고 손바닥만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 그 말하고 또 당나귀들을 많이 길렀었어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이렇게 네. 어, 배설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오셔 가지고 어, 다 같이 이렇게 치우시고 어또어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어 버려졌던 건물들도 이제 다 떼어내고 그것도 이제 불사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아마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서 있었는데 저 건물도 이제 다 내렸어요 다 내려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뜯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이 있는데, 이제 참, 어, 제가 이대왕님 뵈면 그 공간을 보시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참 아버님께서도, 아어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한번참 아버님께서 어디 땅을 사면, 어,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들어보고, 아, 저기 땅을 레버론 문이 샀으니까 꼭 오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어, 참그이 대왕님께서도 그 땅을 보시는 그런 안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이 땅이 아주 어 굉장히 그 프라이빗하면서도 굉장히 또 퍼블릭하고 그런 느낌인데 어 앞으로 여기를 그또 전쟁 유공자들을 위해서도 어 행사들도 하고 그런 것으로 쓰실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전 주인이 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공화당 쪽에서, 어, 사모님이 공화당 대표로 이 지역에서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우라는 분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땅을 이렇게 그 조그만 차로 이제 그 산악용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그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이제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굉장히 그 사이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묘비가 많이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땅전 주인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 묘비를 세 봤대요. 근데 이땅 안에 묘비가 50개 정도가 있고 근데 그냥 뭐 남군만 있고 북군만 있고 이제 테네시는 남군 쪽이었죠. 어, 전쟁이 진 쪽이 남군이었는데 근데 남군의 그어 군인들의 묘만 있는 게 아니라 남군도 그리고 북군도 두개다 묘비가 있다 그래요. 그럼 묘비에 이게 다써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 그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그 묘비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대학님 하시는 말씀 계획은 그 부분을 잘 갖고 가지고 어, 또 여기 그 미국의 어,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어, 그리고 전사하셨던 분들을 어, 그 행사할 때도 여기를 어, 잘 갖고 가지고 거기에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식구님들에게는 청평과 같이 복귀된 청평으로서 어 여기 리트윗센터 기도원의 활동도 할수 있고 월드강림도 할수 있고 그런 곳으로 쓰고 또 동시에 또 밖에도 열어서 어 여러 전쟁 유공자들 어 미국의 또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이 성전이었다 아버님의 구출 하나님의 그 절묘한 아버님 구출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장 많이 참여한 그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많은 그 군인들이 죽었는데, 어, 그런 전쟁 유공자들 위해서 어, 행사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어, 전쟁 유공자들이 어, 여기 와가지고 그또 총도 쏘고 사격 연습도 하고, 그렇게 또 치유도 할수 있고 그런 곳으로 쓰, 쓰면 좋겠다라고 두 가지 목적을 이 땅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웃음> 저 하나 더 뷰로 올렸어. 한번 봐봐, 시크도 보여주자. 너무나 놀라운 뷰도 많아요, <웃음> 이 땅에. 이 땅에 그냥, 어, 그러니까 200마이, 그러니까 4, 여기 봐. 여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그큰반 뒤에 있는데 그 산들 다 보여 쫙쫙 쫙 그냥 보이는 거야. <웃음> 산들 다쫙 보는 거야. 그니까 이거 이 산들이 어어 어, 한국 총평보다 더큰 거야. 그구름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던 그 산들. 구름에가려있어 전혀 안 보인 거야. 그그 예. 그 산들. 예. <웃음> 근데 지금은 비디오 통하면서잘안 보이지만 근데 이거 이거는 한저 반에서 말이야. 어? 헛간 헛간에서 한반 정도 올라왔던 거야. 그냥 주 올라오, 올라가는 거 그냥 쭉 올라 오 올라가는 거이까 어르신들이 걸어가는 거 이거 엄청 힘들 거요 이거 그 <웃음> 너무나 가 갚아진 거야 그니까 하여튼 <웃음> 처음 다시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거 어, 그거 그 자동 길이 올라 처음부터 이제 스포스 포스 포스 포스 포이 포스 포스 포스 포스 포스 포 <웃음> 여기에 처음 부분이니까, 어, 처음 이제 평평한데, 평평한데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제 여기부터 딴 길을 만들고, 어, 자동차로 올라오신 길은 이제 그 오른쪽으로 쭉 나가지만, 지금 갇혀져 있는 길은 지금 공사 위에서 쓰지만, 근데 미래는 이거는 그냥 등산길. 발로 가야 돼. 아니면, 어, 뭐야, how do you s a 핸디캡 사는 게 뭐지? 장인들, 장인들 있으면, 그럼 골프, 골프카, 골프차는 조용하니까. 골프차 사용해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수 있는데, 그냥 조용하게, 이 길은 좀 조용하게 하려고, 이 길.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그그 그 길은 지금 공사 위에서 필요했지만, 근데 그 길을 더하면서, <웃음> <웃음> 아버님의 눈물의 길, 7, 4, 8단 만장의길 어, 내용을 그 다음에 또 도, 똑같은 순간에 아버님께서 어, 어, 피피땀 눈물에 가신 길또 거기에서 여러 전쟁들 세계 전쟁들 <웃음> 또 물론 흥남의 스토리로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 6의 전쟁들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참전용사들이 와도 또 예수님 예수님의 가시밭길 이이 이 땅은 가시밭길의 도시에 있는 거야 놀랍지 않니고이땅 자체가 thorn hill 이야 가시밭길 도시에 어떤 길이냐면 가시밭길 교회의 길 이런 이런, 이런 이름이야. Thornhill Church Road, 가시밭 교회 길. 근데 그보다도 좀더큰 마을의 이름은 뭐냐면 가시밭 길, 가시밭길, Thornhill에 대한 가시밭 언덕, 가시밭 언덕. 이런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생하는 골고다 산의 가시밭길도 있고 또 아버님께서 만개 십자가 노정을 쓰, 어 걸어 가시고 가시밭길 평생 단감길 가시밭길 가신 것은 이것을 이것이 딱 그런 그런 이름 가, 이 가지고 있는 곳에 우리가 도착하는 거야. 근데 그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가시밭길이지만 그 가시밭 아래 그 가시밭 길에 엄청난 피땀 눈물의 노정 통하면서 엄청난 복된 은혜가 넘치는 주변 땅이에 이게 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생하셨던 것처럼 그 고생 통하면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이 환경도 가시밭길의 정평 복귀된 정평 땅이지만 그그리스도와재림 주님의 핏땀 어, 눈물의 고생 때문에 이이 이, 주변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산들 그러니까 뭐 산들, 호수들, 시냇물들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 하여튼 하이 그러니까 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금 사, 어, 장면에 우리는 왼쪽에 캠프장. 많이 200m 쫙 들어가니까 숲 속에 그그뭐 시냇물 따라서 그 시, 그러니까 그 시냇물까지 편하게 올수 있는 그런 어 부분들을 다 정리해야 돼 나무들도 딱쫙딱자르고다 깎고 이렇게 다 해야 돼. 시구들이 <웃음> 쉽게 쫙쫙쫙 주차할 수 있고 할수 있게.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아마 아비 국진영님의 같은와 같은 그런 큰 버스가 있잖아. 그 캠핑 캠핑차 버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쫙 하면서 전기 수도 어 이제 플라인할수 있고 이제 꼽을시 있고 그 다음에 <웃음> 어일 캠프, 캠프, 캠프, 캠프 캠핑하는 프캠 분들이 이제 수, 어 뭐야 화장실 또 샤워실 우리 텍사스 어 자유의 반석 반석처럼. 그 화장실 부분도 만들고 여기에 일단 이 단계에서 여기서 캠핑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길 타고 산책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산책하는 것건만 해야 된다 산책할 때 부분 부분에 <웃음> 이제 아버님의 세계 노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세계 어 자유가 세계로 나가는 전쟁들 어, 그것을 이제 쫙 놓고 미국 참전용사들도 거기서 어, 그 전쟁들을 <웃음> 기념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벌써 벌써 이 땅에서 미국 내전의 전쟁이 이 땅에 싸워 싸워졌던 땅이래. 남북전쟁. 그러니까, 여기 이 산에, 이 우리 땅에서 남북전쟁의 묘가 있어. 그러면서, 어, 북쪽 군인들과 남쪽 군인들 둘다 여기 묻혀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 어, 뭐야, 어, 기념 같은 것을, 기념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참전용사들이 여기, 거, 거, 거기 가서 또 기도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는 특별히 참전용사들을 감사해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어, 참전용사들 도와주고 싶고 어,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 해방하신 분들이니까 아버님을 해방하신 분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전주인들이 거의 울었어.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이 자파놈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살까 봐 너무나 걱정하는 거야. 어?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자파놈들이 자파 좌파 사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기 통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자파화되고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 더 가난해질, 가난해질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 가난해지면서 이 좌파 슈퍼 엘리트 더 세지는 거야. 시민들을 농사하는 것을 더 세지고, 더 심해지고. 지금 남, 남한도 지금 북한되고 있잖아, 지금. 어? 여러 가지 인프라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 왜? 이 코로나 사기 때문에 계속 경제가 못 움직이게 하니까 계속 럭다운, 럭다운 하니까 계속 강제적으로 주사주고 강제적으로 사람 죽이니까 그러니까 남한도 점점 북한 되는 거야. 나만은 모든 자유가 이 코로나 사기 동안 하서 없어지는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 어떻게 자유 있는 나라에서 강제 주사를 맞아야 정부가 시키면 맞아야 돼. 이거는 자유 있는 나라 아니야. 이거는 이제는 북한이야, 북한. 문화적으로 북한을 만들고 있어. 이제 경제를 계속 닫고, 경제가 계속 가난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점점 북한처럼 되고 있고, <웃음> 경제가 점점 죽으면 해서 시민들이 벌써 세뇌당했단 말이야. 벌써 훈련 받아있단 말이야. 어떤 훈련. 문화적으로 북한처럼 살았네 문화적으로 정부 말하더라도, 문화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래, 벌써 준비, 북한이야. 벌써. 경제만 죽으면 이제 북한이야. 왜냐면 지금 있는 인프라가 다 없어지거든. 금방 없어져. 지금 있는 인프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스 기름. 주요수, 주요? 주요소 How do you say gas? natural gas. 휘발유. 휘발유. 휘발유도 비싸지고, 경제가 닫혀있고, 휘발유도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자동차가 그러면 운전하는 것도 비싸지고, 여행하는 것도 비싸지고, 돈도 벌수 없고, <웃음> 정부한테 강제 주사 맞아야 되고, 강제 주사 안 맞으면은 비행기, 비행, 비행기도 탈수 없고, 주, 아, 뭐야, 기차도 탈수 없고,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어. 왜? 휘발유도 비싸니까. 이거는 완전히 북한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제3자, 제3 나라 다시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지 이거는 이놈들이 세계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 슈퍼 엘리트 사기놈, 좌파놈들이 벌써 결정했단 말이야. 세계적으로 이제는 우리 좌파 세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들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완전히 내전 준비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대학사람. 지금 미국 군대에서 나왔는데, 이 좌파 미국 군대 장교들다 집어넣었으니까. 이놈들이 뭐라 하냐면, 9월 15일부터 강제적으로 모든 미국 미 군들이 뭐야? 어, 강제 주사를 만져야 되는 거야. 효과 없는 주사. 주사 맞아도 계속 코로나를 퍼뜨릴 수 있는 주사. 시험도 없는 주사. 뭐가 없는지, 뭐가 있는지 담겨 뭐가 담겨 있는지 몰래 는 주사. 벌써 한달 안에 5천 명 벌써 죽었던 주사. 지금 도글에서 보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도글에 모든 죽는 사람들 몸을 어, 열고 그러니까, 그이 주사 맞았던 mRNA 바이러스가 담겨있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온몸이 유전자 세포가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mRNA 바이러스. 그러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에, 에, 에, 몸을 열어보면은 꺼내 보면은뭘 찾고 있냐면은 이 주사 맞게 되면은 온 몸이 바이러스로 갇혀있는 거예요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암세포처럼 이런 미친 내용을 세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미국 아야야 한국 일본은 벌써 좌파 완전히 자경화 됐고,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뭐야, 시킨 대로 벌써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은 빨리 죽여야죠, 이놈들이. 이놈들이 미국을 빨리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9월달, 1 5월부터 군인들부터 다 강제로 이독 주사를 주는 거야. 받지 않으면 은 감옥! 이런 엄청 협박, 이거는 역사상에 이건 미국 역사상의 처음에, 이야 진짜 이거 전쟁, 이거 전쟁 내용이에요. 이 강탈자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중국하고 손잡고 있는데, 미국의 적들, 이거는 지금 완전히 대약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러한 미친 상황, 미친 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니까 러 보수가 이거 다 느끼는 거야. 트럼프 때문에 큰 실수였던 거야. 이강타자들 줬던, 이, 이 모든 파워를 줬던 것이 이거 엄청난 실수예요. 이거는 제3세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탄들 터지 털이, 폭탄들 터르지 않지만, 떨어지지 않지만, 이학물 무기를 선세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놈들이. 우리는 완전히 모든 민주주의 나라를, 모든 자유 있는 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어떻게 싸울 거예요? 시민들이 어떻게 싸울 거예요? 총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미, 미국은 자유의 머리니까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위험한 땅이에요. 그것이 지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잡아갈, 잡아갈 건지 우리가 몰라. 한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인터넷 <웃음> 예배하면서 어느 한순간부터 모든 인터넷, 우리 모든 채널 다끌수있어 이놈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한테 소식도 전달할 수 없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미친 상하에 인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이 보수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 그러면서 그냥 이 좌파놈들이 들어올까봐 그렇게 걱정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청평 땅에서 정서 빨리 들어야 돼 빨리 개척해야 돼 빨리 정성 누리 빨리 개척하고 <웃음> 아버님의 혈통과 아버님의 기반을 우리는 보호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런 미친 상황에 이러면, 그런 무서운 상황에 세계적으로 지금 어두운 한시험의 저주의 타락의, 천주적 타락의 저주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악한 정치 사탄주의, 사탄주의가 전 세계에 덮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나오죠. 칠절에서 그건 우리 성경구절에 좀 한번 읽어봐봐요. 57장 7절부터 읽을까요? 27장 20절. 27장요? 20. 네. 57장 네. 20절. 네. 57장.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 좌파 사탄주의 놈들이 세계적으로 사탄주의를, 어, 공장주의 통하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놈들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도망갈 수 없어. 이놈들, 하나님의 왕국이 왔을 때, 이놈들 엄청 심판받을 거야. 그러면서, 참 놀라운 거죠. 제일 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역사하셔요. 사실은 세계가 점점, 아, 세계 공산주와 세계 좌파가 세지면 세질수록, 얘네들 반대하는 시민들의와 사람들의 마음이 더 커져요. 참 비참한 것 물물론 비참하지 비참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과정에서 싸움도 붙고 전쟁들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소망은 전체적으로 아니죠. 마음 안에 있는 소망, 마음 안에 있는 양심 안에 있는 소망은 자유죠. 자유. 왜? 자유 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로버이면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거는 사랑이 없죠. 자유 통하면서 사랑도 있을 수, 수, 수,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자유 선택으로, 하, 자유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결정을 만들고. 하나님 원구에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죠. 그니까 러 종교 자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삼대 원권과 아버님의 중심상은 난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아버님의 그 창시자, 아버님의 왕종의 왕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생, 전의국이 생겼으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 시작적, 모든 시민들이 그 역사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부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체림주 메시아와 삼대왕권과 갈이모 아벨과 아버님 권한권에 있는 시작점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버님을 사랑할 안할안안 안, 안 사랑할 수는 없죠 어 맞아 사랑할 수는 안 사랑할 수는 없죠 안 고마울 수는 없죠 왜 왜냐면 다른 나라들 다 공산주의 다른 나라에 다 북군대서 여기만 놀라운 자유와 해방 그래도 책임 아, 참 놀라운 때에요 여러분 놀라운 때에요 이런 놀라운 때에요 예? 네?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텍사스 땅도 허락하셨죠. 또, 이런, 참, 텍사스 땅도 금방 됐지. 여기, 이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 매끄럽게, 그냥, 막, 금방, 계획서 딱 하고 하면서, 물론, 식구들도 많이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금방 됐어. 그러면서, 여기부터, 여기에서 발전에 벌써 시작하고, 공산팀이 다음 주에 들어가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떠또 다시 내려가야 되네 1 3 시간 운전하면서 떠다 내려가네. 그러니까 국진님도 이제 비행기 타면서 구, 비행기 국진 형이 운전하면은 안, 비행기 타고 운전하면 4 시간 자동차 운전하면 우리가서 열세 시간 간데. 하여튼 아버님께서 다 그런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시. 세계가 사실 이악 세계 이, 악세계, 이 산주의가 전세계 덮으면 덮어수록 천일국의 복음, 아버님의 복음, 아버님의 삼대왕권과가임과 아벨의 승리 참부모님의 승리, 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밖에 희망이 없습니까? 천일국의 희망은 더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탄은 항상 지게 되어 마지막에. 우리는 다그 천이 그 실체적으로 나라로 올수 있는 그날 우리는 실체적으로 안 봐도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와야고 그3대 안에서 이삭 시대는 희생의 시대죠. 단상 위에서 죽어야 되는 시대죠. 아브라함 말씀을 믿음 믿음으로 따르고, 단상 올라가라, 죽어라 하면은, 예! <웃음> 하면서 단상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이삭 시대죠. 이대왕는 이대, 이세의 이삭 시대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 왜? 우리는 죽어도 연계이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계속 연계해서 우리 활동할 거 아버님 모시고. 그러면서 펜시 테니스에 가면서 이 복귀된 청평 땅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연계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요. 흑인 연계, 참전용사의 연계, 아버의 선령들의 선영, 연계, 아버님 직접 모시는 어? 권한권에 있는 분들의 연계 세게 움직여아 세상에 그것도 놀라워 보기된 청평 땅에서 흥진형 흥진형의 흥진형의 영 영인의 기쁨과 해방 그렇게 우리가 세게 느낄 수있어 타락된 청평 사탄주의 청평에서 여러분들 흥진영대해서거짓말 많이 쳤어. 천사처럼 만든다. 베타 남자처럼 만든다. 흥진영 알파 남자, 알파 알파 남자. 효진영 바로 아래에 있는 알파 남자. 동생. 흥진영은 오로 받다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어 항상 어, 셔츠 벗고 자기 어, 근육을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동생들도 뚜뚜어뜯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은 진짜 흥진영 몰라. 이 사탄주의 청평은 거짓말로만 쳤어흥진영은 베타 남자 아니야. 흥진영은 알파. 항상 오토바이 빵빵빵 타는 거 좋아해. 특별히 그 디트바이크, 디트바이크 어, 뭐야? 산항용산항용산항용오르바이 <웃음> 시끄럽고 이야. 자연막 진흙탕 타고 이랬네, 이런 이런 이런들 빅 그렇게 좋아 그고 그래. 그냥 이복귀된 청평 땅은 우리 그 깨끗한 그아스폴트그길 없잖아 다 그냥 진흙 진흙탕이든 뭐야 뭐야 산맥이나산산 산, 산길 어, 산길이니까 이거 이거 일반 할리드 아니고 그냥 로코나이면 이런 이런 그 오토바이 타면서 돌아다니잖아 저리그 사정도 그것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흥진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드디어 자기의 현실적인 모습이 세계하고 세, 아, 식구들한테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흥진, 흥진영 흥진 마음에도 그것도 너무 기쁜 거야 드디어 내 실체적인 모습 이베타 남자 청 사탄주의 청평가 그랬던 사기 모습 아니에요 아니라 실체적인 알파 남자의 모습. 오로바이트 하는 남자, 집차 타는 남자, 흥정도집차 있었어. 진흙탕에서 놀, 놀면서 빡 하는 남자. 그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친구 위해서 네. 죽는 거 그것도 알파지. 네, 그렇죠. 흥진하는 무슨 베타 남자 아니었어, 참. 완전히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쳤어, 우리 문신 남자들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이름을 쓰고 돈을 어? 벌라고 이 사기놈들 사탄주의 청평 사탄주의 놈들 이제 완전히 사탄 입을 갔잖아요 이놈들실체을 해버리면 아들들이 비트 놈들 아니야 그놈들이 우리 이용할 수 있는 놈들 아니요 그러니까 흥진영의, 흥진영의 영인, 영인이 그렇게 해방됐던 느낌을 다느껴서 그지? 그런 자연에, 어, 돌아다니면서, 어? 자기 동생들이 아버님 모시고 또 아버님 후회를 상속자, 대신자, 자기 동생이지만 완전히, 어, 이대왕을 지지하지. 신준이도 지지하고, 흥진영이. 국진영처럼. 효자니까. 너 연기해서 아버님 모시고 그러니까 <웃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우리 다 느꼈어요. 흥진영과 흥진영의 그러한 실체적인 알파성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시, 나오시.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도 청평땅에서 이제 산맥 올라갈 때 우리 흥진영 사진들도 알파 남자 사진들도 올릴 거야. 이 사기, 사기놈들 사탄주의 거짓된, 타락된 바블은 음료청평 망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체림주님는 배신하고 팔아먹었으니까 사기놈들이 단기적으로 자기 돈,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코로나 때문서 걔네들 자산들 도다 망했어 <웃음> 그것도 참 놀라운 거야 이카로다테 하면서 청평을 다 망해서 자기 사탄주의 청평 <웃음> 아버님 복귀 된 청평에 놀라운 축복받았라또 놀라운 성령의 성능. 놀라운 치유 역사에 될줄 믿습니다 아주 <웃음> 아버님의 알파성 사탄이 두려워하는 문화 중정 알파서 사탄과 악마들이 무서워하는 알파 남자 음? 거기에 오면 그런 내용을 교우뿐만 아니라 거기다 사격장도 만들. 알파 남자들, 알파 문화를 이쪽 어, 그길길 길 다시 봐봐. 이쪽은캠핑장이고이쪽은 멋있는 사격장도 만들까요? 알파 남자들과 참전용사들이 우리 식구들랑 함께 훈련하고 평화군 경찰 훈련, 그런 알파 <웃음> 아버지의 문화가 모든 아들, 딸들한테 상속받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웃음> 와우! 천일국은 이런 문화 있죠. 그 사탄주의 청평 어? 마블론의 음료 <웃음> 사탄주의 내용들는 여성 사탄주의 신을 중시으하려 하는 다망해왜 하나님은 알파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알파 남자 참 아버님은 제림 예수로서 알파 아버지 왜 하나님은 완전,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하니까. 그러면서 그 문화가, 문화가 사랑이 있지만, 누구, 어떤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시지 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알파 남자 여자로 길러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흘리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지게 우리가 더큰더 어? 좋은 평화군 경찰 되게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무 위해서 더 능력인 왕과 제사장 왕비와 천도세수있게 두려움의 영에 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와 제대로됐던 마음 여러 사탄세계로 파괴할 수 그거는 그런 문화가 어떤 무슨 사탄주의 여성, 여성, 여신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알파상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복귀된 청평 때는 완전히 <목소리> 아버님 중심을 거예요. 이런 강한 알파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전용사들 항상 환영할 거예요. 참전용사들이 실체적인 전쟁에 싸웠던 분이에요. 우리 평화군 경찰 어? 왕과 왕비들랑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나라를 보호하고 함께 세계를 보호다 사탄주의와 정치사탄주의가이그 어두움이 세계를 덮으면 덮을수록 모든 나라들이 아버님의 왕국 아버님의 나라 즉전일의 국을 바라보고 희망을 느끼고 복음 그 좋은 음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음 놀라운 소식 천일의국의 놀라운 소식을 이런 것만 있어야지 철창왕국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폭군들을 없애고 또 다른 폭군을 세울 수 없고 철창왕국통하면서 폭군 전체주의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함께 같이 하나님 모시고 참번 모시고 아버님의 혈통과 함께 아버님의 왕관과 함께 왕과 왕비 되면서 제자장과 전도사 되면서, 평화군, 여군, 여, 아, 남, 남군, 여군, 남경찰, 여경찰 되면서, 나라를 보호하고, 왕국을 보호하고, 세계를 보호하는 철창왕국의 효자. 애국자, 또 영웅의 길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용사무사 애국자, 주요 도리를 하는 시민, 백성과 축복중심가장, 종족왕과 왕비, 아버님의 3대 왕권과 가임와 아벨과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아버님과 함께 사탄 세계와 정치사태 파위하는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돌리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여러분도 많이 정성 들이시고또 기도하시고 우리는 빨리 다시 가야 되니까 또 계속 거기 와서 개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철창축제 왔을 때도 우리는 벤실변의 철창축제 끝나고 그 다음에 작은 철창축제를 테니시에서 어, 청평 복귀된 청평 땅에서 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도 장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라스베가스와 유타 주의 땅을 허락하시면은 거기에도 하면서 여러분도 여기 절창 축제에 왔을 때 전국 위에서 기도드리고 또 미국 시민들 격려하면서 너희들 할수 있다 너희들이 <웃음> 사랑으로 미국이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세계의 자유를 지켜주시옵소, 주시, 주셔 어, 주세, 주기를 바란다. 에 기도와 그러한 경련 노래들 부를 때 이들이 더 가까워, 가까워져. 더 성령의 은혜, 은총을 느끼고. 더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님의 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또 정성 많이 들이시고 함께 이 개척길을 걸어가면서 아버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들 딸들 종족 왕과 왕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아주